두 번째 질문, 어, 두 번째 질문은 근막 마사지와 스트레칭의 어떤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긴 했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저는 헬스, 웨이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동안 선생님 운동을 하면서 셀프 치유를 해내셨대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쓰셨네요. <웃음> 어, 저도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은 웨이트를 멈췄고 아예 그만두자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몸이 좋아지고 하니까 다시 어, 웨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라인이나 몸의 어떤 상태도 좀 있고, 그리고 필라테스로도 몸의 라인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지만, 웨이트로 만든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어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놓지는 못하고, 비중을 낮추고 요가나 필라테스를 이제 병행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어, 그전에는 이완 운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체험도 없었고, 반복도 모르고, 중요성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 하시다가, 이제 저의 어떤 채널을 보시고, 그걸 따라 하시면서 좀 이제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스스로 느끼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웨이트에 관련된 어떤, 동작 수행 능력이 많이 발전되는 걸 느끼신대요. 그래서 웨이트를 하더라도 운동 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운동 전, 전후에 스트레칭을 대충 했다면 이제는 비중이 높아져서 전후 중간 중간에 꼼꼼히 하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 웨이트를 낮에, 낮에 2시에 맞췄으면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근막 이완이나 스트레칭은 저녁 6시 뭐 8시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운동을 마치고 스트레칭이나 근막 마사지를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 사실은 그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본인의 어떤 상태가 사실은 좋은 상태고, 움직임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어, 잘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 웨이트를 먼저 하나, 스트레칭을 먼저 하나, 근막의 안을 먼저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 패턴이 이제 잘못된 어떤 습관이나 운동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근막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태가 어 조금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웨이트를 지금 했다가 내일은 근막 이완을 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운동 능력이 아직 기반이 안 됐고 기초적인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이 제대로 본인이 인지해서 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어,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운동의 어떤 순서는 처음에 내가 완전 쌩 초보자다 운동을 전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어, 근막 이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력운동을 하고 그게 또잘 안되면 근막이야 스트레칭 이런 순서대로 사실은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운동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절능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간 중간에 본인이 어, 움직임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웨이트만 하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그 다음에 근막 이연만 하셔도 효과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칭만 하셔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잘 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운동하시는 부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온몸을 다 예를 들어서 어 전체적으로 온몸이 다 굳어있다. 이러면 당연히 다리에 5분, 뭐 팔에 5분, 몸통에 5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분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본인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부족한 거 위주로 먼저 풀어 놓고, 어,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관절에, 이제 앞쪽에 있는 굴곡근이 잘 단축되고,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고, 운동하고 있으면 더, 어, 경직이 된다 하시면은, 운동을 하기 전에 무조건 고관절 굴곡근부터 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 뭐, 팔 동작부터 다리 동작, 발목까지 다 푸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간을 좀더 단축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처음에 어떤 수행 능력이나 부족한 몸의 능력들이 있다 하면 은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잘 하시면 은 어떤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어, 나중에 계획하시는 만남이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네요. 음, 저도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프라인 모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라이브 라방인가 라이브 방송 이런 것들을 어 할수 있으면은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파란만장 미쓰리님의 질문은 여기까지. 그래서 어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